진짜 송가인 씨는 정말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살구색인가요? 살구색? 요로 이게? 아, 살구. 치. 아, 피치. <웃음> 피치. 아, 아, 맞네. 맞네, 맞네. 피치네. 그리고 운동회 때나 볼수 있었던 이게 박이 터져서 내려오는 메시지. 오, <웃음> 아, 아, 준비 많이 했습니다. 진짜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. 그다음 우리 아버지는 가셨어요? 네, 한잔 하러 갔어요. 아, 아 벌써? 아, 벌써? 끝났으니까 저한테 무대에. 팀 오빠들 너무 고맙다고 어. 첫 번째 뽑아줘서 아, 진짜 아 그러네. 고맙다고. 진짜 현실 <웃음> 남매네. 야, 동생아. <웃음> 수고해라, 나 <웃음> 회식하러 갈게. 야, 네, 진짜 그러고 갔어 결과도 안 보고. 아 네. 근데 진짜 무대가 완전 송가인 근데... 특집쇼인 줄 알았어요? 아 리사이터쇼. 아, 네. 리사이틀 같았어요. 아, 멋있었어요. 아, 그래도 첫 번째로 뽑혀서 너무 떨리기도 했는데 음. 후련했어요. 되게 우아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무대 너무 잘봤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